네 오늘은요 양력 4월 어, 뱀띠들 운세를 갖다가 알아볼까 해요 금전 사업 애정 뭐 두루두루 자 금전적인거 금전은요, 조금 지출을 유의하셔야 겠지 않겠는가. 왜요? 라고 한다면은요, 음, 금전의 지출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어, 남, 그, 내색은 하지 못하고 속으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금전이 지출이 되면은 이게 갔다가 되돌리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금전 거래는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어쩌면은, 소, 여러분들이 금전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디테일한 거는 제가 이제 카드를 다 뽑고 자 이제 마지막에 요게, 요게 지금 이게 건강운이거든요. 자 어디 봅시다 건강상 건강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뱀띠한테 개미는요태 명리학적으로 태 어, 해당되니까 좀 불안불안하다 어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그 건강관리 갖다가 좀 어, 잘해야겠다.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요 너무 이제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어, 어떠한 지, 금전적인 문제나 아니면 집안에서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갑자기 불같이 화를 갖다가 내지 말아라. 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다 보면은 집안에서 약간 좀 어, 언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언쟁이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불같이 화를 냈다 보면 그쵸 뒷목자고 좀 큰일 나요. 좀 혈압 조심해야 돼, 벤트들은. 뱀띠들은 주로 어 혈압이나 어 심혈관, 심장 이런데 문제가 생기지 조금 달라요 어, 띠마다. 뭐, 주로 많이 걸리는 게, 왜 그런데요? 라고 면 뱀띠들이요, 되게 영리하고요, 판단력이 좋아. 어, 그리고, 그 뱀하면은요, 뭐, 혀가 두 개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간격을 그럴 것 같지? 아니에요. 뱀띠들이요, 젠틀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머리가 좀잘 돌아가고, 좀 영악한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사기를 조금 잘 당해. 어, 좀, 뱀띠들이요, 뭐 이제 구멍이 많아. 헛도똑이가 많아서, 사기를 잘 당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금전거래 같은 거 하면은요 뒷목 잡을 일 있으니까 조심해요 왜냐면 또잘퍼 주잖아 어 성격이 또 쿨하니까 음, 잘 퍼져요 아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된다 어 조금 음 주변 사람들하고 언성이 높일 일이 있겠다 라는 거죠 어디 한번 보아 보아요 네잘 알지도 못하는 데다가는 될수 있으면 어, 금전을 갖다가 잠그세요 어, 뭐 누군가가 뭐감언이설로 이게 그렇게 좋대 라고 하면 아 믿지마 세상에 좋은게 진짜 좋은건 뭔지 뭔 아세요 음그 그냥 음식도 그래요 내가 재배 해가지고 내가 뭐 요즘은 이제 뭐 베란다나 이런 데다가 식, 재배 같은거 많이 해서 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싱싱하게 재배해가지고, 제철 과일, 제철 음식 먹는 게 보약이다라는 거지. 어디서 뭐, 이거 되게 좋네, 뭐 하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전혀 좋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어, 잘 알아보고, 알지도 못하는 거, 사람들이 막, 어, 사니까. 같이 따라 사고 그런 거 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리고, 어, 뭐, 사람들이 투자하니까, 뭐, 같이 투자하고, 사람들이 되게 잘돼 보이니까, 잘돼 보인다 하더라도 한번 알아보고, 뭐, 그, 공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좋다 할지라도, 어한어 저기 막 객관적이 돼서 보고 산들이 다 나쁘다 할지라도 그것도 객관적이 돼서 봐라라는 거지 사람들 말만 믿지 말아라 왜 팔랑기가 너무 많아 어 그래서 그래요 말만 믿지 말고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요 좀 크게 크게 나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남의 말을 믿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격을 알아 가지고 여러분들 주머니를 열라고 애쓰는 사람이 많겠다 어. 저기 막그 미스터 선세인에서 그러죠 이, 이 여기서 저기 막 호구가 누군지 모르겠걸랑 그 사람은 바로 너다 어 잘못하면 호구잡혀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는 거죠 음. 에서 나왔잖아. 어. 호구 잡힌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시대는요 확장해야 되는 시간이 아 세계가 아니야. 저 뱀띠 삼재도 지났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삼재가 지났다고 해서 지금 그 삼재가 지나고 그 다음에는 겁겁 어, 어, 겁, 겁재예요. 어, 삼재가 끝나, 끝나고 끝나 나서 그 다음 에가더 중요해 왜 그러면 냐 삼재 때 입은 피해가 물질적인 그 손해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거든 그럼 그 다음이 지나면 뭐예요 재살이에요재살은 무슨 무 뜻이냐라고 한다면 어떠한 법적인 문제들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날림공사한 게 있는지 없는지 좀 꼼꼼히 검색 를 하고 어 뭔가 투자할 때도 문서 같은 건잘 봐라 왜 그러냐라면은요 잘못하다가 내돈내돈 내산이라잖아 내, 내 돈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 뱀띠 분들은요 사람이 되게 좋아 사람을 갖다가 대체적으로 외모로 평가하지 않아요 어, 그런 분들이 좀 많아 외모를 잘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데, 문제는, 그, 나의 이러한 그 좋은 성품을 갖다가 남들이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안 알아줘요. 어, 여러분들은 남들한테 잘 맞춰주거든. 응, 맞춰주고, 따라가지고, 그런 편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갖다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로 다가온다.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은요, 음, 그, 조금 내 기대에 못 미치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저기, 뭐, 취직은 돼요. 어, 내가 원했던 직장이 아니야. 어, 나, 내가 원했던 건 이건데 조금, 내 원한 것보단 조금 낫지만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네요. 직장 내에서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딱 원했던 직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얼굴에 실망이 써있지 않겠어요? 실망. 그러다 보니까 좀 열정이 사그라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정작 들어가서 보니까, 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도 더, 너무 딴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때려치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때려치고 나와 그냥 거기서 큰 문제만 없다면 조금 버티는 게 좋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지금 좀 주머니 사정이 조금 공공한데 어 때려치고 나오면 그나마도 잡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여름일 때는 조금 피해가. 왜 그러냐 라면 직장이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어 불안불안해. 음. 그러니까 그, 진짜로, 진짜로 내가, 음, 이 회사는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다, 어, 아, 가고 싶었던 회사가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면 계속 바뀌어요, 당분간은. 음, 오래 있지 못하고 계속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스트레스 만땅이지, 뭐. 어, 4월달은 그래요. 왜 그러냐라면요. 은 뱀이 4월달을 만나면, 어, 설라지망살로 딱별 특히 뭐저기 11월에 태어났다던가 아니면 10월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은요 굉장히 변동이 많고 어, 그러니까 10월에 에, 10월에 태어난 뱀이 4월을 맞으면 어, 4월을 맞으면 주거지나 직장의 변화가 너무 너무 어, 심하고 어, 뱀띠가 10, 어, 11월에 태어난 뱀띠가 4월 달이 되면은요 인간으로 인해서 실망하는 일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업앤다운이 있지 4월을 만났으니까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중자해하고이 시기를 갖다가 잘 넘겨야 된다. 이 저기 막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뱀띠들은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이 찬바람 불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 어자중자해하면서내 맘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도 밥벌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럼 직장에 계속 변해. 음 그럴 수 있겠다. 그로 인해서 어, 연애도 꼬이고 다 꼬여. 어, 다 꼬인다. 라고 봐요. 뭐 이게 꼬이 한번 꼬이면 그래. 평생 그럴 것 같지? 안 그래요. 요, 지금 요 4월달, 5월달 뱀띠들 4월달, 5월달은 특히 조심해야겠다. 사소한 것에 너무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갖다가 현혹을 시키고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는 행동이 많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 취직기 했어 취직했데 친구들한테 아나이시장어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어쩌고 그러면은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한테 조금 더 시국이 안 좋으니까 좀 버틸 수 있는 대로 버텨봐 그러면 어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오히려 주변에서 부추길 수도 있잖아 야 때려쳐 때려쳐 때려쳐 막 이래가지고 진짜 에이 딱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뭐하다 할지라도 찬바람날 때까지는 뱀띠들은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금전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다. 그리고 저는요. 그래도 괜찮아요 한다면 요 목표치에는 약간 미달이 돼 어, 여러분들이 목표한 거는 다 이루지 못하고도 어느 정도는 건지겠다. 만약에 지금 현재 사업이 그렇지만 그, 쪼들리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 어, 좀 쪼들려요. 어, 쪼들린다라고, 막. 저기, 뭐, 저기,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긴 있는데, 지금 계속, 어, 그 지경이 아닌가, 음. 조금 막아놓으면 또 어디 가서 퉁 터지고, 조금 막아놓으면 어디 가서 퉁 터지고, 진짜 하루하루가 불안한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라면, 은 일정하지가 않아서. 음 일정하지가 않다라고 봐요 암튼 요 시기를 갖다 잘 넘기기를 바래요 잘 넘기면은요 찬바람 불면서는 좋아진다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조금만 버티시고 자 애정운으로 가봅시다 애정운에서 만약에 어 싱글이다 어 싱글이다, 돌싱이다, 돌싱도 싱글이지, 뭘. 어, 싱글이다 하시는 분은요, 조금 고민되겠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내가 이쪽을 갖다가 택하는 것이 좋은지, 첫쪽을 택하 나한테, 어, 왜냐면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도 나, 나, 좀, 데이트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이 양이면, 어, 이 양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편안하게 갈수 있는 상대를 갖다가 고르는데, 참, 엎친데 더친 격으로, 연애사도 살짝 안 풀려주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뭘 끝까지를 못 가. 예를 들어서, 음, 누군가를 만나도,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 커피가 어때요? 그러면, 어, 난 커피보다는, 음, 술이 더 좋은데요? 그럼, 어, 그런다던가. 그러니까, 어, 그럼 술 한잔 어떠세요? 어머, 뭐, 이상하죠. 뭐, 왜 이러세요? 뭐, 이런다던가. 뭐가 아, 자꾸 이렇게 엇박이 나는 느낌? 어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렇더라도 조금 음, 연애운은 조금 나쁘진 않겠다. 왜 그래? 좀 시간은 걸려요. 시간은 걸리는데 연애운은 나쁘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구명줄이 연애에서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왜냐하면은요, 어, 뱀띠들이 그 인연이 좋은 경우가 많아. 근데.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음 뱀띠들이 8월달이 되면 사신합수라 그래가지고서요 어떠한 좋은 인연들을 만나는 건 맞아요 어 근데 꼭 8월달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지 왜냐면 금기가 들어오게 되면 좋은 인연을 만나요 어, 금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고 어떠한 그 안정적인 관계를 가려면 은 금기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어. 저기 뭐 뱀띠들이요 여보 이 있고 처복이 있고 남편복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격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사주에 충이 맞으면 배우자궁이 깨져 있다 그러면 좋은 배우자하고 헤어지거나 좋은 연인하고 헤어진다고 봐야지. 음, 충을 맞게 되니까. 가, 가, 간다라고 한다면 은 겨울쯤 되, 어, 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금기가 들어오면서 어느정도의 결실을 맺지 않겠는가 라는거죠 자, 연애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하신 분 기혼자라고 한다면은요, 집에서 조금 잔, 어, 조금 언성이 높은 일이 많아지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어, 내 와이프나 내내 어, 저기만 남편은 어, 그건 아니야. 의견 일치가 안 돼. 예, 나는 나가서 외식하고 싶은데 외식은 무슨 외식이야 경기도 어려운데 그냥 집에서 해 먹자. 어, 자기야, 나도 일해서 너무 힘들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그러게뭐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그냥 파타임으로 해, 그면뭐 내가 뭐뭐 뭐 저기 뭐야 뭐나 나라고 그러치고 싶지 않겠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러면은 지금 자꾸 이자도 올라가는데 저기 막이 저기 막그 할부금 다 어떻게 할 건데?라고 그러고 자꾸 좀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하잖아요. 별 일이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어,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렇지만, 큰 일이 일어나진 않는다고 해서 방심하지는 말아라.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뱀띠들이요, 어, 뱀띠들이 사회충, 어, 돼지, 11월, 11월 달엔 그닥 좋지가 않아. 11월 달 돼지해, 뭐, 이런 때는 좋지가 않아요. 어, 저기, 막, 만약에 돌싱이신 분들은 돼지, 돼지해 많이들 헤어지시잖아.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배우 자궁이 그때쯤 되면 흔들리거든요. 아무튼 아, 이동 변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 쓰, 음. 그냥 참고적으로만 하더라라는 거지. 자 건강은요 만약에 고질병이 있으신 분들은요 조금 음 고생을 조금 더 하셔야겠다. 왜 그러냐? 라면 쉽게는 낫잖아요. 거반 거반 좀 좋아진 듯하다가도 또 나빠지고, 좋아진 듯하다가도 나빠지고 그래가지고 젊은 장만들은 상관없지. 어, 뭐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너무 과로했어요. 그러면은 피곤이 풀리기도 전에 뭐또 오버하고 오버하고 하니까 조금. 피곤하고 막 그럴 수는 있지. 더뭐 개중에는 술병 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젊으니까 극복을 하잖아요. 어. 그렇지만. 어, 나이 드신 분들은요, 좀 고질병이 좀 스트레스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요 계속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잖아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질병이 자꾸 날만하면 딱그 재발하고 날만하면 재발하고 그런 게 아니겠는가. 계속 가서 검진, 검진을 검진을 갔다가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왜안 그러면은요, 좀 골치 아파요. 음, 건강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수에 들어와 있다. 왜 아까도 그랬잖아요. 어, 뱀이, 어, 뱀이 용을 만나면, 그죠 그닥 좋지 않다. 어, 천나 지망살이다. 어, 그래서, 이, 저기, 막, 쉽게는 낫지 않는다.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은 조금, 만약에 지벽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음, 좀, 신경을 좀 쓰셔야겠다. 라는 거예요. 그 젊으신 분들은요, 어, 저기, 막, 교통사고 같은 건좀 조심해야 되겠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일 수도 있겠다. 왜요? 라고 한다면 뚜껑 열리니까. 어, 뚜껑 열리니까 그냥, 확, 달리다가, 쾅 하고 들여받아가지고, 그쵸, 병원 신세들을 질 수도 있겠다. 그로 인해서, 어, 지출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 주의하라, 라는 거죠. 그럼, 언제 주의해야 되는 건데요? 라고 한다면은요, 그거 봐드릴까요? <웃음> 그런 것도 봐드려야지, 어디 봅시다. 4월달 언젠가, 만세력을 한번 보아보아요. 음. 뱀띠들은요. 언제 조시 아, 저기 뱀띠들은 언제 조심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어. 8일 날, 4월 8일 날, 어, 어, 4월 8일 날 아니면 어 14일. 어 8일, 10일, 14일 마크해 놓으세요. 8일, 10일, 14일. 그다음에 어 16, 17. 어 그다음에 음. 어 22일, 23일. 어, 그다음에 26일. 그다음에 어, 어 그런 날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어, 보통 그냥 조금 화가 치미는 날, 그 화기가 조금 치미는 날은 언제냐라고 한다면은 10일. 어, 그다음에 음. 아, 저, 죄송. 어 5일, 6일. 5일, 6일, 10일. 어 11일. 10일은 조금 예민해지는 이제 10일 11, 11일 그 다음에 어 14일 그 다음에 1 10... 7일 18일 그 다음에 29일 30일 이 때는 좀 화가 치밀어요 이럴 때는 가정에서 좀 조심하고 싸움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뱀띠 분들 제가 날짜 다 찍어 부탁했으니까 제가 불러준 날짜를 갖다가 잘 달력에 다 기억하시고 요 날은 조심하자 라는 거예요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어, 저는 음 다음 달에, 5월달 운세는, 5월달 운세는 5월달에 가서 4월 말이나 5월달에 다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 안녕.